고객 테이블을 열어주겠습니다. 좌측에서 고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순번 필드를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고객 아이디를 클릭하시면 동시에 두 개의 필드가 선택이 됩니다. 기본 키를 클릭해 주시고 등록일를 클릭한 상태에서 형식 탭에서 엑셀에서도 엑셀의 셀서식처럼 똑같이 MMRDD를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06월 19일 형식으로 지정이 됩니다.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입력되게 하려면 엑셀에서는 t 데이를 썼지만 엑셀에서는데이트 함수를 씁니다. 데이트 가로 열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기본값이 오늘 날짜가 됩니다. 이제 실제로 자료값이 어떻게 입력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예를 하겠습니다. 이제 6월 8일 오늘 날짜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시스템에 오늘 날짜가 나옵니다 6월 8일이 맞죠? 이제 순번과 고객 아이디는 기본키기 이 때문에 반드시 자료값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제 클릭하시고 자료값을 입력하려고 A를 누르면 미음이 입력됩니다 IME 모드가 한글로 선택되어 있어서 그렇죠. 한영키를 누르시고 A를 입력하시면 A가 입력됩니다. 입력 마스크로 대문자로 변환되도록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문자로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이픈는 직접 입력해야 되죠. 그 다음 숫자 값은 0만 적어주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입력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숫자를 굳이 다 입력하지 않아도 되죠 이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아이디에서 IME 모드를 영 숫자 반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입력되는 값이 영어가 되죠 그 다음 입력 마스크에서 크다 를 넣어 주시면 소문자를 입력해도 자동으로 대문자로 변환이 됩니다. 그 다음 글자를 반드시 입력하게 하려면 L을 입력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 하이픈을 써주시고 숫자를 반드시 쓰게 하려면 0을 쓰시면 됩니다. 크다는 대문자로 문자를 바꿔주고 LL은 문자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0은 공백을 포함하지 않는 숫자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이픈은 딱히 뜻이 없죠 근데 이 하이픈을 테이블에 꼭 저장을 하고 싶다면 세미콜론 뒤에서 0을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0을 생략하거나 숫자 1을 적게 되면 하이픈은 테이블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세미콜론 이제 L과 0이 있는 자리를 샵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예를 하겠습니다. 이제 클릭해서 L의 두 자리, 숫자 0의 네 자리가 샵으로 표시가 됐죠. 이제 소문자 A를 적어도 대문자 A로 입력이 됩니다. B를 입력하고 숫자를 하나만 적고 다른 셀을 클릭하면 반드시 숫자 네자리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서 숫자를 입력해야 다른 셀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입력해 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이제 고객 테이블을 다시 더블클릭해서 열어주시고 하이픈이 입력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들기 폼 디자인 상단에 목록 상자를 선택하시고 위아래로 크게 만들겠습니다. 다음 고객에서 다음 고객 아이디만 선택해주시고 다음 다음, 마침을 하겠습니다. 폼 보기를 해주시면 하이픈이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폼을 닫아주시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확인, 이제 디자인 보기에서 고객 아이디를 0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미콜론만 연속으로 두 개가 있죠. 그러면 하이픈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AB1234를 넣겠습니다. 이제 창을 닫고 다시 고객 테이블을 열어주시면 여기에는 하이픈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폼을 더블클릭해서 보시면 하이픈이 생략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입력된 하이픈은 영향을 받지 않고 설정을 저장한 이후부터는 하이픈이 생략이 되게 됩니다. 폼을 닫아주시고 폼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얘를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 필요 없는 값은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레코드 삭제로 지우겠습니다. 예. 디자인 포기를 해주시고, 고객 아이디를, 하이픈을 저장하기 위해서, 세미콜론 다음에 0을 입력하겠습니다. 고객 아이디 필드에 중복된 값이 저장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클릭해 주시고 중복 불가능을 선택하겠습니다. 성명 필드가 반드시 입력되게 하기 위해서 필수에서 예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전화번호 필드에 빈 문자열이 허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빈 문자열 허용을 예로 해주겠습니다. 구매 횟수는 기본 값을 1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구매 금액은 0보다 큰 값만 입력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크다 0을 적어주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0보다 큰 값만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필드를 대리점명 필드 뒤에 추가하고 싶다면 대리점명 아래에 지역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데이터 형식은 짧은 텍스트를 하겠습니다 필드의 크기는 40으로 변경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성별 필드는 예, yes, 노를 선택해주겠습니다. 대리점 명 필드를 삭제하겠습니다. 대리점 명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행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대리점 코드를 클릭하시고 조회 탭에서 텍스트 상자를 콤보 상자로 바꿔주겠습니다. 대리점 코드와 대리점 명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행 원본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끝에 있는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대리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대리점 코드를 더블 클릭하시고 대리점 명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보기에서 SQL 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공부할 때 배웠던 커리문이 나오죠. 셀렉트 필드명 from 테이블명이죠. 대리점 테이블에서 대리점 코드와 대리점명을 표시하게 됩니다. 실행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료값을 볼수 있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예를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하시고 예를 하시면 필드의 크기가 변경됐다고 표시가 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해서 예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점 코드를 클릭하시고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시면 두 개의 열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열만 보이죠? 디자인 보기에서 열 개수를 2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데이터 시트 보기 예. 다시 한번더 대리점 코드 드롭다운 단추를 누르면 두 개의 열이 보이게 됩니다. 글자가 잘려서 보기기 때문에 열너비를 설정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열너비 2세미콜론 1.5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1.5 다음에 0.1이 붙는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예 이제 클릭하시고 드롭다운 단추를 누르면 옆에 스크롤바를 누르면 대리점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롤바를 드래그 해야 볼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죠 목록 너비를 수정해서 한번에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목록 너비를 5로 설정해 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예를 해주시면 드롭다운 단추를 누르면 이제 한 번에 편하게 볼수 있게 됐습니다. 바 H-012가 있고 안산점이 있습니다. 이둘 중에서 어떤 걸 저장할지 바인드에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1이라고 쓰면 앞에 값이 저장되고 2라고 쓰면 안산점이 저장이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 고객 아이디는 입력해 주시고 성명도 입력해 주시고 구매금액도 입력해 주시고 디자인 보기 바운드 열을 2로 바꾸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예를 해주시고 드롭다운 단추에서 부산점을 클릭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만들기, 폼 디자인, 목록 상자 위아래로 크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 다음, 대리점 코드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 다음, 마침을 하겠습니다. 폼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고객 테이블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폼 보기를 닫게 해주시고 예를 하겠습니다. 확인 폼을 더블 클릭해주시면 앞에 값은 바운드 열이 1이기 때문에 대리점 코드가 들어갔고 두번째 값은 바운드 열을 2를 했기 때문에 대리점 명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을 닫으시고 저희들은 고객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대리점 코드에서 조회 탭 바운드 열을 1을 해서 대리점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2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목록 값만 허용을 예를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를 누르시고 예를 하겠습니다. 폼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하겠습니다. 예를 눌러서 연구 삭제하겠습니다.